안녕하세요. 리나예요. 누구예요? 쓰레기 쓰레기 주먹이 불주세요 아빠. 오늘은 이렇게 제주의 동물원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17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컷킹덤 한번 볼까요? 가요리를 한번 넘겨주세요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대부분 잠든 한참 후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었단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니고데모 <목소리> 그가 보이니, 음, 미고 데모는 예수님을 좋아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음, 음, 음, 음, 미고 데모는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니고데모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알려 드리려고 했다 마침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집을 찾았어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예수님 김! 어! 지수 어, 집은 뭐야? 집은? house 오! 음? 예수님이 계신 분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누구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니고데모 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단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오. 리고데모는 깜짝 놀랐단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나요? 이때 예수님은 리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지 리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 남마남마뭐 남아? 남아 줄거야? 오빠 당근 하나 주세요 그 그래. 지금 안돼요? 난리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을까? 성전을 볼수 있는데 말이야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시가 아니었던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말이야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표시가 아니었던가? 어? 누구 된 걸까? 어? 이고대모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힌트를 주셨단다. 예수님은 이고대모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신 거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니고데모 안에서 태어나야 했던 거야.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없었어 어? 네, 이해할 수 없었대요.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한 채. 어둠판에 다시 밖으로 남았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거야. 이해하고 다시 태어날 사람도 있을 거야. 가 끝났어요. 아이라와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음 시간 18부에서는 한 눈먼 사람이 눈을 떠요 A blind man sees. A blind man sees. 그래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뜬대요. 다음 시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17부를 마치고 다음 18부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할게요. 모두들 안녕. 안녕. 아이들도 나마도 당근 줄까요? 당근 하나 주세요. 아, 안녕. 무서워. 응. 괜찮아, 괜찮아. 아유, 리가지 안녕. 안녕. 일로, 안녕. 안녕. 응. 감사합니다.